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여러분, 매일 저녁 7시에는 초보왕과 함께 재미있는 골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보 여러분, 아하, 또 중급이라고 안 본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세월이 오래 지나서 잊고 있었던 그 점도 제가 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초보 시리즈는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예요. 정말 안에서부터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꼭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치기 바로 직전에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할수 있는 셋업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연히 순서로 보면 백스윙이 들어가야 돼. 아니면 뭐이 어드레스 멋지고 뭐 그런 얘기 다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셋업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두어 번 정도 돌려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레슨 두번 정도는 좀 쉬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셋업 배웠으니까 이제 공 쳐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골프채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골프채를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골프채를 선택을 할때 가장 많이 의지하는 의견은 여러분들에게 골프를 권해주신 분 또는 여러분들이, 어, 저 사람은 나의 영웅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권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골프 클럽을 선택을 할 때는요. 아이언 이라는 친구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지금 이 쇠작대기 많이 가지고 놀았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거, 제 왼손에 들려 있는 건좀 약간 까무잡잡한데 오른손에 들려 있는 건 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샤프트가 쇠로 돼 있는 건 스틸 샤프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쓰는 이 샤프트는 카본 소재예요 그래서 그라파이트 샤프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헤드는 뭐 똑같은 걸 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달기 먼저냐 아리 먼저냐 이 부분인데 어떤 교습가는 처음에 힘 쓰는 걸 배워야 되니까 죽도록 패는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아좀 세게 치고 막 타이어 두들겨 패고 야구방망 휘두르고 뭐 쇳덩어리 달린 거 돌리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교습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뭐 10대 20대 선수를 육성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로 제가 접하는 분또 제가 파괴층으로서 레슨을 만들 때 저는 30대 나뭐 20대 후반도 마찬가지고 30대 40대 50대 60대 약간 몸이 이제는 선수로서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리고 주변에서 자칫하면 갈비뼈가 금이 갈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레슨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후려패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남자분들이 문제가 많은데요 남자분들은 하, 왕년에 힘께나 썼거든 그리고 본인이 힘께나 쓰지 못해도 힘께나 쓰는 것처럼 보이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골프를 자꾸 막 돌아가지도 않는 막눈 커지면서 돌아가다가 갈비뼈 쭉쭉 금가죠그 다음에 세게 치다가 손목 다치지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옥 선생 특히 초보왕은 골프를 칠때 최대한 가벼운 채로 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 쇳덩어리가 가볍겠어요? 이 카본 소재가 가볍겠어요? 당연히 카본 소재가 가볍죠. 그리고 이런 카본 소재는 좀더 부드러운 건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탄성을 이용해서 아, 골프채가 어떻게 날아다니는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쇠는 오, 딱딱해. 그래서 휘지도 않아. 그래서 힘센 사람이 확 휘두를 때 휘청 힘이 적게 정말 내가 힘쓰는 대로 때려줄 수 있게 하는 게이 스틸샤프트인데 이 스틸샤프트의 장점은 힘센 사람이 쳐도 이 휘청 힘이, 뒤틀림이 적기 때문에 잘 친다는 가정하에 방향성이 좋지만 헤드 무게를 느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골프는 오롯이 내 힘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오는지를 느끼면서 치는 거거든요 자, 봅니다 물론,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7번이에요. 같은 7번인데, 먼저 쇠로 된걸 치면, 이렇게 해서 똑같이 편하게 쳤는데, 한 150m가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156m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카본 소재로 똑같은 스윙을 쳐볼게요. 가고,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7번 아이언이에요 지금 보면 169, 170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10m 이상의 차이가 나요. 물론 약간의 이 클럽의 성격 아니면 이 로프트라고 하는 이 각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가 공을 칠 때, 즉 지금 초보왕이 쳐보니까 이 쇳덩어리를 칠 때는 이 묵직한 헤드 느낌이 별로 없고 이 가벼운 그라파이트를 칠 때는 앞에 쇳덩어리가 잘 느껴져서 아이 녀석이 어디쯤 오는구나 철썩 때려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클럽을 선택을 하실 때는 그라파이트 레귤러 라고 해서 아주 부드러운 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새채를 사는 건 크게 추천하지 않아요 시중에 중고채도 많이 나와 있고요 심지어 만약에 당장에 라운드를 할게 아니면 이 골프 연습장 가면은 요런 7번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가진 클럽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걸로 연습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치는 연습으로 하다가 보니까 어우 유망주야 유망주고 파워도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이 스틸 샤프트도 진짜 단단한 얘처럼 단단한 게 있고 부드러운 애가 또 있어요 이렇게 휘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그 스틸 샤프트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했더니 그것도 가벼워 그러면 같은 이 쇠작대기죠 스틸 샤프트를 좀더 강하게 올려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부드러운 샤프트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글쎄요, 힘자랑을 하러 가기에는 어, 옥 선생이나 초보왕이레슨 하는 거에이 성격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힘으로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힘은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클럽의 성격을 이해를 하면서 도움을 받으세요 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카본 소재의 그래파이트 샤프트 클럽을 추천을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선천적으로 막그 근육 덩어리 있잖아요 그런 분들 힘이 너무 좋다 그런 분들은 스틸 샤프트 부드러운 걸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야너힘 되게 세너 되게 앞으로 잘칠 거야 너잘칠 거니까 S200 써 S300 써 X 써막 X는 엑스트라 스티프라고 해가지고 막 딱딱하게 막 엑스트라 엑스트라도 더 딱딱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추천해 주시는 분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골프채를 살 때는 아직 여러분들이 면허를 땄는데 새차 사면 은 이쪽 부딪히고 저쪽 부딪히면 은막다 찌그러지잖아요. 그것처럼 중고클럽을 구입을 하세요. 그라파이트로. 그래서 그라파이트는 사실은 어차피 가격대가 딱 형성이 떨어져 있거나 올라가 있거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을 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시고 쓰다가 다시 판매를 하세요. 그리고 그 금액으로 만약에 난 힘이 충분히 남는다라고 하면 스틸샤프트로 가서 경험을 해 보셔도 되고 하지만 옮겨 탈 때는 기존에 쓰고 있던 스틸샤프트를 쓰고 있던 분의 클럽을 빌려서 써서 나한테 이질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사실은 이 아이언의 강도가 나오면요 이 드라이버 강도는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래파이트 레귤러를 쓴다고 하면 어... 드라이버도 드라이버 사실 스틸 샤프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레귤러 를 쓴다거나 드라이버 우드 계열은 좀 기니까 휨이 더 커요 그래서 같은 걸 쓰거나 하나를 더 위에를 쓰거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 뭐 스틸 샤프트에서 최고 강한 거로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강한 거 그래서 보통 이 샤프트 강도는 레귤러 그 다음에 스티프 레귤러 그 다음에 스티프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엑스트라 스티프 뭐 더블 엑스트프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 그런 건뭐 신경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세상은 아니니까, 어, 그렇게 해서 클럽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보왕이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멀리 친다고 해서 옆에서 박수치면서 감동을 할 사람은 골프를 모르는 사람밖에 없어요. 어, 정말 골프는 세게 쳐서 멀리 가는 사람이 1등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본인의 힘에 맞게끔 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서 스코어를 낮게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 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골프채를 이제 선택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클럽으로 뭐 예를 들면 은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런 온오프 클럽 그라파이트 굉장히 특화된 그런 클럽 들이죠 어새 클럽도 좋지만 중고 클럽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굳이 없다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새 클럽도 괜찮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은 사봐야 이 클럽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주변에서 누가 쓰던 걸봤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그라파이트 샤프트가 이제 완전히 내가 이건 난 그라파이트라고 한다면 그때는 최신형으로 나온 게 아무래도 테크놀로지가 더 앞서 있으니까 그때 최신형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비용 골프학교 오케이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조범이었습니다